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뮤지컬 사랑했어요 막공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, 아쉽다 저희가 연습 시작할 때쯤에 이 공연 끝날 때쯤이면 되게 추워져 있겠다라고 했는데 딱그 생각대로 엄청 추워졌네요 연습 때는 막 반팔 입고 더워서 힘들고 땀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땀이 날 일이 없네요 근데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이 뮤지컬 사랑했어요가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바람이 없어 <웃음> 하늘을 보면 떠오는 모습 그리워 그리워 준혁이 형형 형 보니까 이 몸이 막 그찔 그찔하는데 나의 여신 유리언님 앞에서 우리 실력 좀 보여드릴까요? 그럼 나 먼저 간다 헤어 메이크업까지 왔습니다 네. 밥까지 먹고 왔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<웃음>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<웃음> 네, 아무튼 아 이거 너무 다큐 느낌인데? 아 어렵네 요즘에 일막과이막의 머리가 달라졌어요. 일막의 기철이는 조금 더좀더거침먹고더 약간 날티나는? 그런 친구여야 된다는.. <웃음> 네. 어, 의견.. 뮤지컬 쪽에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일막에는 머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이막에서는 이렇게 촥 내립니다. 네,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좋죠. 앨리스한테 깐 승식도 보여드릴 수 있고 머리를... 저는 너무 좋습니다. <웃음> 아, 오늘 막공이라니까 너무 아쉬운데 어, 모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우리 앨리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데 이따 그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. 제가 어... <웃음> 막공 인사를 처음 해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부대 인사가 처음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식 네. 승식 야 야. 야. <목소리> 어 승식 안녕! 안녕! 안녕! 건강해! 오케 김 역을 맡은 빅톤의 승식입니다 네. 어, 우선은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멋진 뮤지컬 사랑했어요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어,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어, 이렇게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함께하지 않았다면 제가 연기를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<웃음> 근데 정말 다들 너무 따뜻하게 이끌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리고 또 저희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저희를 위해서 안 보이는 데에서 정말 어, 힘써주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어, 조금 <웃음> 제가 무대 인생가 처음이라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<웃음> 맘에 든다, 뽀뽀를 든다, 뽀를 든다, 뽀를 든다, 뽀를 든다, 게를 든다, 뽀를 든다, 뽀를 든다, 뽀